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중앙일보 입력 2018년 1월 11일 20시 40분 수정 2018년 1월 11일 21시 12분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음반킹이 바뀌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4년 연속 대상을 거머쥐었던 엑소가 방탄소년단에게 왕자를 내주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엑소는 음반 부문 본상에 이어 골든디스크 글로벌 인기상 지니뮤직 인기상 세시 아시아 아이콘상 등 최다 수상인 사관왕에 올랐지만 대상에 선 글로벌 팬덤을 대반으로 한 방탄소년단의 무서운 상승세를 막지 못했다. 지금 보이세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팀의 팽팽한 대결에 시상식장은 한껏 달아올랐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11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32회 골든디스코 음반 부문 시상식엔 슈퍼주니어, 가스븐, 몬스타엑스, 세븐틴 등 k 팝 대표주자들이 총출동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역주행의 아이콘이 된 황지열과 뉴이스트 W도 자리를 빛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2007년 데뷔 뒤늦게 인기를 얻어 중국판 나는 가수다까지 활약한 황지열은 여기까지 오는 10년 동안 이장표 없는 길을 걸었지만 역경을 반대로 하면 경력이 된다며 후배들을 격려했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프로듀스 100일 시즌 2에 출연하며 빛을 본 유이스트 W도 데뷔 6년 만에 처음 본상을 받았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이날 대상의 향방을 가린 것은 80%로 상향된 음반 판매량 점수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지난해 9월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러브유어셀프 승헌은 지난 한해 동안 149만 3443장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등록해주세요. 2011년 가온차트 집계가 시작된 이후 출고기록이자 2001년 가사집 144만 1209장을 뛰어넘는 기록이다. 등록해주세요. 심사위원단 30명 중 26명이 방탄소년단을 대상후보로 추천하는 등 전문가 평가도 압도적이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방탄소년단은 봄날로 음원 부문 본상을 받기도 했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RM은 어제 포춘 쿠키를 뽑았는데 2018년 운세가 장막이 거치고 빛을 맞이하기 시작하는 때라고 하던데 이 대상이 첫 번째 빛이 되어준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제이홉은 지난해 빌보드 뮤직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등에서 이룬 성과를 곱씹는 듯 2017년 한해 동안 만든 기록과 성과들이 이제야 실감이 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반면 엑소 4집 더원은 한국어 버전과 중국어 버전을 합쳐 108만 7788장이 팔렸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4집 리 패키지 앨범 더 파워 오브 뮤직의 한국어 중국어 버전 판매량 51만 1865장을 더하면 총 160만장에 육박하지만 골든디스크는 같은 날 판매된 같은 구성에 한해 동일 앨범으로 인정한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즉 언어별 합산은 가능하되 리패키지 앨범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기투표가 포함된 부문을 휩쓴 엑소는 상을 많이 받아서 진심으로 행복하다며 2018년에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갓 이후 12년 만에 밀리언셀러 시대를 연두 팀의 음반 판매량은 놀랍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기준상 최고 판매고를 기록한 대표 음반의 후보로 심사를 진행했지만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2월 발표한 유네버 워크 언론은 약 76만장 엑소가 지난 12월 발표한 겨울 스페셜 앨범 유니버스는 약 51만장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가 팀의 한해 동안 누적 판매량만 200만 장을 넘어서는 것이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대부분이 남자 아이돌인 가운데 소녀시대와 트와이스가 걸그룹의 자존심을 지켰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스와이스는 전날 음원 부문 본상 수상에 이어 음반 본상, 쓰시 아시아 아이콘상까지 받으며 3관왕이 됐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09에서 2011년 3년 연속 대상을 받는 등 걸그룹으로서는 독보적 기록을 써온 소녀시대는 지난해 수영, 서현, 티파니가 SM을 떠나면서 사실상 마지막 앨범이 전 6집 홀리데이 나이트로 본상을 받았다. 등록해주세요. 태연은 팀으로서 또 솔로로서 본상을 받게 된 영광이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는 가수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등록해주세요. 지난해에 이어 가수 성시경과 배우 강소라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선 특별한 추모 무대도 이어졌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하인은 지난달 세상을 떠난 샤이니 종연이 만든 한숨을 선보였고, 가스븐 영재는 세월호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이다운 학생의 자작곡 사랑하는 그대여를 부르기도 했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JTBC와 JTBC2, 네이버 V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돼 전세계의 팬들과 함께했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번 행사는 JTBC 플러스와 일간 스포츠가 출시했다.